한. 자, 이번 학기 물질, 자, 물질의 물질 변화를 화학반응식으로 표현한다 자, 우리 전공에서 물질을 다루지 않고는 설명이 안된다 그럼 물질의 무엇을 다룰 것이냐 자, 물질의 구조 조성 성분 그리고 물질의 변화 자, 변화라는 것이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물질의 기본 베이스가 없이는 이공계의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세워지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또 깊이 깊이 들어가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번 강좌에서 그 물질의 기본적인 건좀 다뤄야 된다 여러분들이 나는 고등학교 때에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때 아무도 공부를 안 했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제에서 1번 화학 반응식을 표현하세요 자, 좌측에 반응물 혹은 반응물질 영어로는 리액탄트라고 그래요 복수는 붙이는 것이 맞겠지 만약에 두개 이상의 반응물이 관여를 했다면 그럼 화살표로서 화학 반응이 진행되었다는 걸 표현을 하고 나서 생성물을 우측에 기록을 하면 됩니다. 알코올도 아니요. 에 그게 알코올. 자, 그다음 1회 2번 문제. 자,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가 화학 반응을 해서 물두 분자가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얻어진다 이건 저번에 예를 들었는 문제잖아요 그 다음 3번 이제 우리가 포도당을 음식에서 우리가 포도당을 섭취를 했습니다 소화, 흡수를 해서 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미토콘드리아 안에 까지 미토콘드리아에서 최종 ATP 를 생성을 합니다 자간 심장 신장에서는 32 ATP 를 만들고 뇌골격근에는 30 ATP 를 만들어 내는데 자 여기에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세요 이 문제 였습니다 포도당 1몰, 산소 6몰, 그다음 이산화탄소 6몰이 나오고 물 분자 6분자가 생성되고 에너지 30 혹은 32 ATP를 얻을 수 있다 좌측 우측 탄소 숫자 맞추고 수소 맞추고 산소 맞추면 돼요 어렵지 않았잖아 그다 2번 수소 결합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먹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영양소들에 존재하는 수소 결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 이거는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입니다. 자, 수소 원자와 전기 음성도가 큰 플로로 산소, 질소 원자 사이에 존재하는 결합력입니다. 예로서 존재하는 건 물분자에도 존재하고 알코올에도 페놀에도 아미노산에도 카복실산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영양소를 가지고 설명을 해라 그러면 은물 가지고 그 다음 뭐 알코올 종류도 있는데 알코올 OH 알코올이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단백질에 아미노산 가지고 있고 지방 지방산에 단백질의 아미노산과 카복실산 동시에 가지고 있었잖아. 그다음에 지방산에 카복실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의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이 존재하는 수소 결합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말이었습니다. 다음. 3번. 알코올의 친핵성 치환 반응 SN12 반응을 비교 설명하세요. 자, 비교 설명했는 것은 아래쪽에 아 설명이 되어 있고 일단 자, 에탄올이 몇차 알코올이냐 1차입니다 1부탄올 1차 2부탄올 2차입니다 타샤리 부탄올 3차예요 아릴 알코올은 1차입니다 1차지만은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알코올로 되어 있는 이 아릴 알코올은 굉장히 반응성이 큽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SN12 반응 비교한 것은, 여기 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파일을 그대로, 밴드에 올릴게. 밴드에. 아시겠어요? 왜 밴드에 올리냐? 내가 누드 얘기를 했죠. LMS에 올리면은, 다음 주 방학 들어가면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밴드에 가입하라고 그랬는데도 가입도 안하고 그 내가 뭐 가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득볼 일이 있나 없죠 자그 다음 1,2,3차 아민하고 아질산과의 반응에서 인체 유해한 물질 생성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자 이거였습니다 자 1차 아민 아질산 반응하면은 질소 가스가 발생되고 ROH 알코올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물 분자도 한 분자 나오고 그다음 2차 아민이 아질산과 반응해서 NNO 이렇게 되는 니트로소 아민이 만들어집니다. 이 니트로소 아민이 발암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피하자. 3차 아민은 이렇게 아질산과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다. 5번 단백질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으로 만들어진 포리머 다량체이다. 자 예를 하나 줬습니다. 글라이신하고 알라닌으로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세요. 저 이거 이거 시저 결국에는 뭡니까? 글라이신과 알라닌을 기록을 해라. 자 기록을 하고. 거기에 CONH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지는 걸 여러분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아미노산 자, 아미노산 내가 구조를 줬습니다 자, 아미노산 구조를 자, 아래쪽에 내가 이, 자, 이걸 주,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비극성 중성 아미노산 알라닌 이겁니다 글라이신 알라닌 그 다음에 격가지가 나와 있는 바린, 루, 로신, 혹은 루, 루, 루이신, 루신, 이스 아이소루신, 프로린, 메티오닌, 페닐랄라닌트립토판 세린, 트레오닌, 트립토판 아스파라긴, 글루타민, 시스테인, 아스 아스파르트산, 아스파르 아스파틱 에시드 글루탐 글루탐산, 염기성 아미노산의 리신, 알기닌 히스티딘. 자 여기에서 동글방이 첫 부분이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바로아라라이신 바로 아라 자, 리신, 리신, MTPT, 메치오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페닐랄라닌 자, 이 여섯 개. 어린아이에게는 이 아르기닌, 히스티딘까지 필수 아미노산으로 넣어 줍니다. 그러면은 8 플러스 2가 되겠네 그죠? 필수 아미노산 이름과 구조식을 표현하세요 됐고 자, 6번에 원소주기율표 좋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원소들을 표시하고 우리말 이름 정도는 이번에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시겠어요? 각각의 몸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이것까지는 요구를 안 했어요 이름 정도는 알고 들어가자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문제를 냈고 본인이 한 문제 출제하고 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크게 일곱 문제까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문제풀이도 끝났다고 해가지고 모든게 끝났는건 아니잖아요 문제풀이 내가 올려줄테니까 여러분들 과제 그 노트에 있잖아요 한번더 기록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바탕위에 내년에 좀더 깊은 이제 공부를 또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탕이 없으면 내년이 여러분들 어려워요. 아시겠습니까?